참, 좋아할 거야 이놈은, 목수. 이수이 누가 사주신 건데? 바로 우리 마더리 사주셨지 부럽지 엄청나게 크기에 엄청나게 종이들을 쓸 거라고. 이게 누수하이루. 부럽다. 풀 한번 풀어봐 이번에 입양원서 업데이트됐다고 하던데 새로운 게 나올지도 모르잖아. 아이, 물론 내가 열었다고 하면은 바로 레전더리 템이 나오겠지? 한번 음. 열어볼게! 오오. 오오. 우와... <웃음> 좋은 거 나왔네? 엄마! 어, 고 어. 음. 어, 사주세요! 나도 진짜 부럽다. 엄마한테 나도 사달라고 해볼까? 음 구독 음. 와 이번에 새로 나온 입양 아이템이야 우와 이게 바로 전설 전설 보트란가봐 이게 와 진짜 우와. 멋있다 와 전설 자동차 우와. 우와, 우와 진짜 부럽다 이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혼내시겠지큰 뭐, 상자가 어 무려 500원 어, 비싸 오. 우와 엄마한테 현질해달라고 하면 혼날텐데 어, 너는 어 나는 뭐 엄마가 이런 거 보이면 그냥 사라고 카드를 주셨거든 그래서 지금 도 바로 또살수 있어 와 부럽다 나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저씨 100개 더 주세요 엄마 나도 사주세요 엄마 엄마 나도 사주세요 엄마, 엄마, 나도 사주세요. 엄마 다녀왔습니다 엄마 저어어어어어 우리 아들 왜 불렀니 어어 어. 엄마 어. 어. 아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어어 어, 그래 어, 얼른 손씻고 내려와 밥 먹어야 되니까 어. 아. 엄마한테 사달라고 말하면 분명 분육 파괴수구를 맞을거야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무서워 알잖아 엄마 죄송하지만 저 엄마 몰래 엄마 지갑에 손 댈게요 <웃음> 엄마 몰래 빨리 현질해야 되는데 엄마 지갑이 어딨지? 음아 맞다 분명 엄마가 수상하게 이 책장 뒤에서 나오는 걸 봤어. 음 여기야 여기. 요기. 조심 조심 엄마는 정말 금고를 이상하게 보관한다니까. 오, 여기는 어디야? 아, 우리 집에 낭떠러지가 있네. 아. 오. 이 근처였는데. 어이, 그래 여기다. 이건 엄마의 금고. 엄마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두셨다니 죄송하지만 딱 하나만 가져갈게요. 아니 아니 두 개. 이제 이걸로 나도 선물 상자를 깔수 있어. 에이, 빨리 가야지! 이번 달도 적금 넣어야지! 어흥! 뭐야? 금고가... 하나... 둘... 셋? 나머지 두 개가 어디 갔지? 어? 도대체... 누가 가져간 거야? 도... 대... 체 누구야! 어? 뭐지? 어, 어, 어, 어, 어 엄마, 어, 어, 엄마, 그게 아니고, 선물 상자가 너무 사고 싶어서, 엄마 금고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, 저저고는 되어있겠지, 어, 엄마, 엄마, 저를 이렇게 던져버리실 건 아니죠, 어, 근데요. 어.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어? 뭘요? 저를 던져버리신다고요? 그건 안돼요 그건 아이 여매나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아도 된단다 어... 네, 네? 오늘은 니네 생일이셨니? 어? 저 그래서... 오늘 세, 생일이에요?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모든 돈이었단다 그래서 말만 하면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쓰고 그러니? 어, 어어? 어, 정말요? 어, 엄마 그러면 저 생일선물 사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단 말이에요? 그럼, 그럼요, 민마아 그것도 모르고 엄마의 그 근육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! 아이, 괜찮단다 엄마가 뭐 헉. 어때서 그래? 아, 그러면은 저 엄마, 살게요, 그럼! 그래, 요 오케이. 오케이. 자, 이번에 엄마 이렇게 신상 아이템이 나왔대요. 이거 사고 싶었는지 얼마나 모르겠어요. 그래 여 어맨이 하고 싶은 거다 하렴 오늘 생일이니까 그냥 싹다 하렴 네 알겠습니다 어, 분명히 오늘 레전더리를 뽑고 싶었어요 자 간다 어머님 갑니다 가자 와 귀엽다 이거 뭐야 이건 점프 그거는 추진기 이제 레몬이 왔구나 라임 어, 라임이다 와 어, 제발 귀엽네, 우리 아들. 자, 엄마도 엄마의 피 같은 거두 번째 씁니다. 자, 폭. 그래? 자, 갑니다. 어, 또 레몬 <웃음> 나왔네요 라임 나왔어요. 요리할 때죽겠구나 아, 이걸 요리할 때넣는다고요 자, 세 번째 갑니다. 뿅. 자, 라임 조각 나왔. 오! 어, 엄마! 오우. 햄버거예요, 햄버거. 그래,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으렴. <웃음> 엄마의, 엄마의 돈네 번째 상자 풉니다. 오! 오! 네 번째 만에 레전드? 이험해 나. 우와, 엄마. 우와, 네 번째 만에 레전드, 싫어? <웃음> 이거 확률 몇 퍼져? 잠깐만, 봐야겠다. 4퍼밖에 안 되는데 나왔다고? 아직 근데 못본게 많아요 이 병아리도 가지고 싶었단 말이죠 자 다섯 번째 갑니다 간다 다섯 번째 뿅 오? 어? 오? 어? 이게 또 나와? 이거 <웃음> 왜 나아? 이게 무슨 일이야? <웃음> 우리 아들 앞으로 모든 자산을 다 줘야겠구나 <웃음> 아나왜 이렇게 운이 좋죠? 왜 운이 좋아요 엄마 오늘 오늘 날이로구나 아 진짜 날이다 자 여섯번째 와 이건 뭐야 미래외발자전거 어 미래적인 아이템 나왔고 엄마도 하나 자 풀어보세요 자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래 어디 한번 볼까? 어 엄마 상자는 큰데요? 음. 좋은게 들어있나? 띠용 뭐야! <웃음> 어허허허허 <웃음> 오, 오, 오오오 <웃음> 아이씨 이거 엄마가 굉장히 마음에 드나봐요 딱 어울리네요 어떤 색깔도 <웃음> 어휴 그러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구나 이번 신상은 말이지 와어 병아리다! 어 아, 땅콩이구나 이거 감자라고 하네요 이거는 패한테 주는 것 같아 패턴땀한 줘볼까? 물어와 어 물었다 어 웃는다 귀엽당 자 다음 아이템 뭐가 나올까? 와! 어! <웃음> 뭐? 야여매나그 정도면 그거 확률 40% 아니니? 어. 뭐죠 여러분? 들 이거 3개가 나왔는데요? 이거 말이 되나? 3개가 나왔다? <웃음> 좋아요 이번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요 이거 로켓 로켓 궁금해서 로켓 한번 뽑을 볼 겁니다 또 돈. 와! 혹시 이 우주선 뭐 가격이 한뭐한 뭐 200원 되니? 네네네 네, 네, 네 개가 나왔다고. 뭐죠?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. 어. 자, 로켓트 나와라. 로켓트 로켓트 로켓트 로켓트. 로켓. <웃음> 와! <우와>! 어? <웃음> 왜이렇게 레전드리게 잘 나오죠? 뭐야 나 다섯 개를 뽑아버린다고? 다음 다음 로켓트 로켓트 와 로켓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이쁘당 엄마 어쨌든 생일선물로 이렇게 좋은 것도 선물해주고 오늘 운이 좋아서 레전더리 이거 자동차 다섯 개 뽑아버렸지 뭐예요? 그래 아우, 나는 생일선물 사라고 돈을 준건데 의외로 재테크가 돼버렸지 뭐니 <웃음> 그래요 우리 부자가 되었어 엄마 타세요 빨리 이제 집에 가야죠 그래 어 뿅뿅 뿅뿅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<웃음> 레전드 다섯 <웃음> 개뽑아버렸어 뭐죠 이거 너무 잘 뽑히는데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마 어쨌든 정말 고마워요 다시는 지갑에 손대지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엄마 지갑에 손대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